네, 여기서, 여기서. 이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1월 1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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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는 좀 빠르게 소진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마리당 중량은 600g 에서 700g 정도가 평균적인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미 3미는 65,000원 사유는 15미 짜리4만원 짜리고 8미랑 10미는 7만0 0 0원짜리한 장에서 띄는 거 작업해 놓은 건데 여3만원 이거는 6,000원 고등어 박스 9만원. 박스 은만원펜0 0뭐 만삼천원, 만천원. 총발이 오늘 저기 12만원. 12만 원. 저 임망은 음, 저기 5만원. 펜셰링 뭐 만삼천원, 뭐 만천원. 고등어 응. 여러가지. 대구는? 대구는. 1은 만오천원, 아은 만사천원. 다음 찾은 곳은 B6 C6 돼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무늬 어, 오징어 이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어, 가는 편이고 브란지노는 지중해 농어라고 부르는 생선인데 이거 어, 굉장히 기름지고 맛이 괜찮은 그런 생선이에요. 그리고 정깅이 이건 좀잘 자란 사이즈예요. 그래서 단5 마리에 만원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대포 오징어라고 부르는 이제 오징어인데 사이즈가 꽤 커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성대가 더 맛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삼치는 구이감 입니다 그리고 연어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어요 이거 필레 하나당 이제 키로에 35,000원인데 보통 한 1.2키로 요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자 왕우럭 조개고 정말 맛있는 조개에요 그리고 이제 보리새우 요거는 가격 변화 없이 마리에 8 0 0 0 원씩 판매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거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직원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한 가게 한 1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자연산 전복이에요. 가격이 좀 있죠. 크기별로 해서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털개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리당 6만 원 이렇게 네, 됐고요 약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감성돔 어 하고 이제 주치가 있는데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감성돔은 이제 맛이 좀이들 그러는 시기죠. 이건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이제 돌돔 자연산인데 어 가격이 키로당 14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대방어인데 요거 한1 5 k g 정도 나가는 대방어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게 있었고 단가한 2천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돔 엄청나게 큰 녀석이 있었어요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건 보통 이제 업장으로 납품이 나갑니다 다음 찾은 것은 비오고 신일수산으로 왔습니다. 3kg 원, 제주강어 3kg 대가 2 원, 마지 1kg 후반, 2kg가 3 원, 완도강어 3.5kg 이상이 2 원, 시마지 3kg짜리가 3 원, 완도강어 2kg 후반, 3kg 초반이 2 원, 완도강어 2kg 초중반, 게2 원. 뭐 히라스는 7,000원 팔았고 소강어는 9,000원 돌문어 1kg 후반 2kg 이거 23,000원 참숭어 11,000원 색감대상시 9,000원 오징어 2미짜리 45,000원 반새우4만0 0원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통상 이고요 연어 가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아, 없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문어, 이건 좀 사이즈가 좀 좋은 음, 돌문어였고요 네, 대왕자발이는 가격이 한번 올라가더니 잘안 떨어지네요 네, 돌가자미는 조금 알이 좀차 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 그, 보리세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보리세요. 근데 가격이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축양, 국내에서, 어, 양식한 방어구요. 네, 일본산 방어가 얼마 전, 그니까 지난주에 충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그런, 유출을 하는데, 이제, 어,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했던 그 방어를 이제 키워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양, 축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보는데 이번에 새로 통관해서 들어온 것들은 좀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것 같기는 해요. 네, 강담돔이 좀 보였고요. 강담돔도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이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어요. 이제 광어하고 참돔하고 그리고 이제 농어는 뭐 거의 볼수 없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요. 숭어는 거제숭어가 냄새 안나고 좋습니다. 모녀징어는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막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는 가격이 지난주하고 좀 비슷, 비슷한 편인데 고등어가 많이 비싸요. 고등어가 엄청 비쌉니다. 네 이제 C6번 오복 상해로 왔고요 어, 여기도 뭐 광어 참돔은 다른 점포들하고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차이 나면 뭐 키로당 천원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왕 자발이는 상당히 좀큰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리새우가 있죠 여기저기 보리새우가 많이 보였어요 또 겨울에 맛이 좋은, 그러니까 보통 미치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자, 화로를 구입하면 피를 충분하게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매달아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뱅에돔이 좀 보였어요. 오늘은. 그리고 왼쪽이 에제돌돔과 강담돈. 둘이 사촌이죠. 아주 <웃음> 둘다 맛있는 그런 생선이고, 광어인데 엄청 큽니다. 9kg짜리.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는 14kg 대방어인데, 요거를 한 8kg 짜리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엄청 크게, 크게 차이 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하고 제주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농어는 제가 그냥 3만원이라고 해놨어요. 뭐, 물량도 없고, 어, 잘볼 수가 없어요. 참돔도 지난주와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물량을 보게 되면은 대게가 조금 있었고 꽃게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털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킹크랩은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가격대가 됐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물량이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늘은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꽃게도 보면 물량이 없는 게 보이시죠? 밑에 노란색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예,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꽃게가 없어요. 네, 또 조업량이 늘어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예,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랍스타, 선어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은 잘 보고 이제 대가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시고 물렁물렁하시면 그런 거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네, 이제 25,000원 절지 판매하고 계셨어요. 근데 네, 이제 소매점 쪽으로 와서 이제 믿음수산 먼저 왔습니다. 믿음수산 밴드의 매 시세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믿음수산에서 판매하는 시세예요. 여기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택배는 고속버스 택배 예, 가능하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예, 예, 어, 괜찮습니다. 원이고, 제가 그 봐야 뭐, 그래서, 그래서, 킹크랩은, 킹크랩은, 킹크랩은 뭐,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초반대 이 정도 가격이 네. 시세가 철계는, 됐어요. 설계 음. 가격이 많이 올랐죠. <놀람> 네 이번에는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판매 시스템이 믿음수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영업시간은 새벽부터 해서 저녁 한 8시까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랩이 6만 천원만 5천원 원개가0 0 0 0 0 0 I'm n 나요 sure. I'm n o 나 sure. I'm 아 o t 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마리. 6마리 sure. 마 m not sure. I'm not sure. I'm 오늘 꽃게도 별로 안 들어왔던데 꽃게는 꽃게 3만원 꽃게 선만 이 씨알이 좀 달아요 음, 남꽃게죠 네, 끝나는 거야 지금 네그러면 파마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 3만원네 3만 여기 피플의 파르는 피에 그베이크는 3만 5천원 4만원 거야 3만원짜리 설시 다리 1절지 이거 요만만원 1개 1개 1개 1개 1 네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어루페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오늘 동양물산 시세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전복값이 조금 비싼 네,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오늘 전복이 좀 필요해서 1.5kg만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군데 더 네. 왔는데 여기 왕자수산이라고 하는 홍어 판매하는 곳이에요. 만 원씩이에요? 네. 네, 이거 이제 한 접시에 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요. 국내산 홍어예요. 한 접시당 초장 하나씩 챙겨서 주십니다 네 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리고 지하 1층에 이제 서울 수산에 왔고요 어,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음, 겨울 어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양식 참숭어, 이제 가숭어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아직은 살짝 비싸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갱이 양식을 파는데 위에 경매장이 없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긴 낮에도 이용 가능하고,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낮에 이용하는 방법, 어,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왔고, 폐류로 왔습니다. 이제 전복, 여긴 11, 12미가 이제 키로에 3 4 0 0 0원 정도 되고, 어, 이제 굴은 뭐, 산지별로 또 그, 중량별로 가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이제 2kg 짜리 1kg 짜리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고 이제 방각골 요거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피조개가 아직 많이 비쌉니다 저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한 2만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때 피조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백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고요 사이즈 괜찮아요 요즘에 그 소라가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kg씩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고요. 이제 동백가, 김장용 새우죠. 보통 한 8kg에서 9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홍가리비는 작년에 비하면 한 5천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대만 쪽에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바지락도 이제 CR 좋은것들이 예, 요새 많이 보여요. 네, 다음은 C9번 네, 초이스수산으로 왔어요. 네. 열 마리예요. 그런 거는 한 짝이 지금 12만 원. 이건 오히려 좀두개 저렴해요. 왜냐면 요거 한 짝이 지금 1 3만 원. 이런 거는 오늘 한 짝이 지금 13만 5천 원. 13만 5네 마리 만들어 있는 거는 한 짝이 지금 7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 사이즈 700g 7 마리. 그런 거한 짝이 지금 15만 원. 15만 원. 보다 크면은 6 마리짜리 이런 거는 한 짝이 지금 16만 원 보시면 되고. 요 이거 한 짝이 지금 10만 원 보시면 돼요. 깜 맞으면. 깜 되면 20만 원 나오는 요 요거 청어가 오늘 많이 추가 16마리 들어있는데, 여기 한 짝이 지금 35,000원입니다. 는 주먹이 있어요네 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지금 55,000원 나오고요요거세 마리 같은 경우는 한 짝이 아무가나 지금 다 6만원 보시면 돼요. 이거요거는 물매기라 불러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두 마리가 한 짝에 22,000원 보시면 되고, 냉동우징어예요요거는한짝에 지금 요살이에가 팔만 원. 전갱이는한 짝이 20마리가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가나한 짝에... 30kg에 7,000원 109kg에 12,000원 1 0 k g 에1 0 0 0원1 0원1 0 0 0에1 0 0원1 8 0 0 0원1 3만0 0 0원1 0원1 0 k g 원1 0 0 0원1 0 1 2마리7만원 물매기 2마리 한1자가2 0 0원0 0원1 1 0 0 0 0원원만원물 33,000원 3커 33 하나 만원 0 0 0낙 낙지 응. 27,000원 2 7 0원 볼뱅이 그, 27,000원 볼뱅이는 27,000원 소저기 그, 소저기 수족의... 수족. 35,000원 5 35 0원 고등어 6마리가 창만 8,000원 8마리 4만 5 0원 4만 5 0원 아마비 산새우 산새우 4만 5 0원 4만 5천원 병어 7마리 5만원 무뇨종어 큰거 3마리 3마리 6만 옆에 3마리 5만, 5만 5천원 이거 뒤에 굴레 6미 4만 5천 0그 4사리 3만 5 0원가변이3만 2만원 2만원 대고 3마리 3만 8천원 3만 8천원 유럭킬리에 8천 1만 5천원 그다음에 간비는비세 마리 1 5 0 0 0삼지열 마리 8 0원3 8 0원 네, 음, 마지막으로 좋아요. 찾은 것은 C14번 영남화인요 잡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네. 5 5 0원4 5 0원 대프로 했던 되고요 자, 자연산 장어 15,000원. 네, 자연산 새우 2 k g 에요 42,000원. 자 가자미 1만 원. 자 병어 25,000원. 어햇감아지 17,000원. 엄청 큰데 그냥 오늘 세일이야. 그냥 3만 원. 어, 어, 제주갈치. 요거는 3.5담아 55,000원. 자 4.5담아 85,000원. 얘는 조금. 이가더 많은 거죠. 요거는 13만 이제 이게. 똑같이 13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